자,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모아 모아서 저 종프로가 대신 쿠드로군 선수에게 물어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연습 방법. 우리가 지금 당구 실력이 늘려면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많이 듣고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어떤 배치를 연습해야 되는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드롱 선수가 추천하는 당구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myself I don't have a specific uh, practice but most of the time when I practice I try to practice on the shots which I don't like. It's obvious that you have to uh, improve on the shot you are not playing well. So I know also by myself in the game, which one I'm comfortable and which one I'm not comfortable. That is the first point. The second point uh, on practice for me is very important to practice on the shots that are touching the short cushion first. Because uh, in the statistics, i show you an example. We don't play so many shots from the short cushion, like this one, two, three, four. Normally you have many times another option. So, Because you don't practice too much, you are not comfortable with this one. So when you get in the game and you have to because there is no other option, you don't feel comfortable. So it's very important to practice on the short, from the short cushion, whatever. This is an example. This is four cushion like this. You see, this is a very difficult, very, very difficult position because it's very sensitive. Okay, you see, very difficult. This one also very difficult. You see, one, two, three, very difficult. Look, one, two, three, very difficult. One, two, three, very difficult. Mm -hmm. I practice. I play always when I have even I have another option. Let's say I have this one. I could play this one but I like to practice from this ball because it's very very 음, very important. I understand. Okay. <웃음> <웃음> 아, 어, 여러분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배치를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배치가 지금 옆돌리기를 쉽게 칠수 있는 상황이에요. 옆돌리기를 칠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동 선수 말씀은 장 쿠션을 맞춰서 해결하는 공들은 어 이미 경쟁이 오르셨고 했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단 쿠션을 먼저, 단 쿠션을 원 쿠션으로 노리는 그런 배치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배치들을 일부러좀 특정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웃음> okay. This in the game always very easy. No, 네. u h oh. This oh. cannot. Yeah. No possible. Uh. I have to play yellow. Oh. no option okay. and then you know oh when you practice a lot you feel you know what mm. h a p p e n e d mm. feel comfortable mm. so in the game also same mm. just hit the ball little bit little bit english <laughs> wow 예, of course. 자, 지금 풀어 선수가 자, 연습을 할때 연습을 할때뭐 이런 공들이 있을 때 옆돌리기를 칠수 있지만 이런 배치를 많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돌리기를 칠수 없는 배치를 만났을 때 이런 배치를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쉽게 해결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지금 커닝을 했습니다. 제가 당점하고 두 개를 살짝 커닝을 했는데 회전을 살짝 지금 상단에서 살짝만 준 상태에서 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보다 조금 더 얇게 실패 difficult eh? difficult eh? Ma Not practice It's okay, it's good oh. But when you practice, you you if yeah. you play a lot on practice You will realize your percentage increase mm. your average increase because yeah. these b o l s always yeah. giving good position this you is work? difficult mm. this side difficult no I play one two three four uh. very difficult eh? but look if I make with position after look very wow. good position always Wow. Four cushion, always good position with a good speed, soft speed. Very important. i o n t to t h the o o e e f e e f e 항상 좋은 포지션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플레이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부드럽게 앞돌리기를 구사하면 를 포지션 플레이가 자동으로 된다 오토매틱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 쿠션을 먼저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점자로 갈수록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포지션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선수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패션 플레이 배워서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당구장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